어머, 언니 입력볼 때면 뭐라 뭐 뭐라 하던데? 뭐 그래요? 뭔일 뭐 있어요? 관심도 좀많네뭔 일인데? 어그제 영상 때문에 그래요? 네. 잠깐 그거보고 뭐 그렇게 사람을 판단을 해, 진짜, 진짜. 아, 뭐라고 아, 외로워. 하던데? 진짜. 사람들 뭐라고 하던데? 언니한테 다꼰지는데 시집골 걸 내가 네. <웃음> 숙소일이고 뭐고 다꼰지른다 그러질 않나? 어? 아니 여러분, 그러지 마요 너무 힘들었어, 어제, 그래서. 아, 네. 그것 때문에? 우리끼리 웃고 다 알겠는데. 공주가 아. 유주한테 제일 잘해줘요. 진짜 못됐다, 진짜. 자, 우리 의자 내려갈까요? 내려가요. 이거, 어 아이씨, 아우, 밥 먹자, 이어밥 먹자, 진짜. 밥, 밥 먹자, 안 <웃음> 먹자, <웃음> <웃음> 언니. 내가 잘못했어. <웃음> 내가 사과할게, 그냥. <웃음> 어, 여러분, 너무 미안해요. 우리 <웃음> 밥 <웃음> 먹을게요, 그냥. <웃음> 잘 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보자. 진짜 오랜만에 봐요. 퇴직하잖아 저도 퇴같이셨죠 24시간 넘게 굶었잖아요 지금 <웃음> <드> 먹을게요 맛있어? <웃음> <드스> 아 그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구나 공주가 댓글 보지 말아요 형. 형 되게 댓글 많이 보네 방송도 많이 보고 맨날 보고 있네 난 언니를 사랑하잖아 <웃음> 그게 있는게 <이런> 스토리야 <웃음> 솔직히 보게 되더라고요. 안 좋은 것도 몇 번씩 보게 되고, 손이 몇번 올라갔나 말라. 진짜 댓글을 달까 말까. 대댓글을 아, 멘탈이 완전 나가 있어서 끝나고 바로 집에 가서 그냥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누워서 뻗어버렸어. 뭐라고 댓글 나르는 게 뜬대요. 사람들이. 별의별걸 다 꼬지른다고? 아니 외모 피하는난 솔직히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솔직히 뭐 뚱뚱하니까 뚱뚱하다 그러고 그러는데 내가 음. 다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그렇게 자기들이 다본것 마냥 뜨는 음, 게 멘탈이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어떤 댓글이 제일 꼽혔어요? 저기도 말을 못하겠다 왜왜? <웃음> 왜? 뒷담 얘기 있던 거부터 뒷담 얘기 뭐예요? 내 뒷담을 했는데 오죽했으면 했겠냐 아담안한걸 어? 다행으로 생각하라는 얘기 뒷담이 아니라 내가 시켜서 그런 거잖아요 나는 외모로 그러는 건 솔직히 기분 안 나빠. 사람마다 본는 눈이 다른데, 뭐 어떻게 내가 다 이뻐 보일 순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 다 차단해버려. 안 돼. 몽키야, 다 차단해버려. 어차피 댓글도 안 달던 애들이야, 언니. 효과 차단해버리면 되잖아. 나운님 맞아요. 나도 그 댓글이 또 기분 나빴어. 어떤가 언니가 나한테 휘둘린다고. 내가 나한테 휘둘린다고? 음. 어떻게 알았어요? <웃음> 언니 나한테 휘둘린다고. <웃음> 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어제 너무 멘탈이 나가 있던 거죠, 하루 종일. 이렇게 나와서 얘기했으면 됐죠, 뭐. 우리들이 문제 없으면 됐지 뭐. 근데 부대찌개가 되게 신기한 맛이다 여러분. 콩나물도 들어가 있고 막 마라탕 맛도 나는 것 같고. 음 내가 그날 표정 말리좀더 잘했어야 되는데. 아 너무 티났죠 내가 놀라는 게. 아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 나 힘내고 자식 것도 없어. 난 상처받은 거 없는다. 난내 얘기를 하자면, 나는 우리의 안에 있는 일을 제대로 모르고, 그럼 우리끼리 농담삼아 한 얘기 그거 하나로 나를 싸잡아 본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지. 아셨다. 음, 너무 맛있다. 부대찌개 5천명 앞에서 먹으니까. 음, 그래서 어제 나도 일하면서 바부아가 온다는 느낌이 이건가 싶더라고. 그래서 대가리가 아파이 끝나고 아무것도 안 먹고 집에 가서 바로 뻗었어. 오늘 눈 뜨니까는 다시 반이더라고 중간 중간 깨긴 했지 배가 안 고프더라고 지금까지 배안 고팠는데 또쳐 먹으니까 들어가게 공주님 근데 요즘 왜 할로 할로 안 해주시나요? 그거 하지 말래요 나보고 공 랑이언니 거라고 저는 또 댓글 보면서 제가 고칠 수 있는 건 고쳐가는 그런 트랜스젠더 잖아요 싫다는 데안 해야지 필요한 거안 해주면 됐지 맞잖아. 아왜 점점 더 늘어 부대찌개 혼자 처먹는 먹방고 와서 얘 재미없어 빨리 가서 니네 할일들 해라 <웃음> 아우 거 진짜 최악인데 최악했어 <웃음> 그러니까 이번에 그걸 느꼈지 나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열 마디 아홉 마디 좋은 말보다 그 싫어하는 한마디가 눈에 더 들어오고 가슴에 콕 박히는 거지 일하는 거야 뭐난 내일만 하면 되지 야 이게 일적으로 너무 그거 하면은 프로가 아니지 저 홀에 나가면 내가 아니잖아 내 부캐가 일을 하잖아 내 본캐는 집에 갔을 때만 나오면 돼 소심하고 얌전하고 조용하고 이런거